아, 와, 아, 아 반. 야. 야.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기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이기적으로 한다.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나, 이 나, 이 한영영 형이 전쟁이였어요? 오 나이스 펩시 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포가나? 확인 기둥이 한마나 기둥 삥두개 기둥이 B 하나 두개아좀나봐아 아, 늦었다 뭘 있는데 봤는데 죽었다. 온다. 친구. 온물 있을 건데. 우리 한명 어디야? 아 중인가? 조심해. 최선이다 이게. 한탄 더 빼고 가겠네. 아, 환영형이랑 동호님이랑 다른 팀을 했어요? 5대0 났어요? 전쟁? 환영형이 전쟁이었다는데오호라 멤버 궁금하네. 근처 포거나. 나왔다. 석고다이디 나왔다. 기둥이 한마. 기둥이에삥 하나. 삥 두개다. 세스핑 왔네. 조금 더 늦게 가야겠다. 야, 역시 타이밍이. 단첨 둘. 그거 끝내 한들 맞추냐 야. 씨 아예 나 아예 천천히 갈게아 빡장승아 다시 가야죠 연습해야죠 하자. 음 역전승만 다섯 번 잘린다 보네. 어쩔 수 없지금 안돼. 기둥에 뜨야 나. 힌두게. 나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 양각이네. <웃음> 양각이네. 인터뷰 싫어하 <웃음> 응. 기둥하나? 기둥 에핑하나? <목소리> 핑 두개? 아이이게 <웃음> 자세를 또 바꾸니까 아까 또 M4 샷이 올라 올라, 돌아 올라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라. 아까보다 아쉽다고. 아까 빡빵해서그 정도면 여기서는 시킬 찍었어야 됐을 듯. 기둥연한한개더날 2층 띵 하나, 2층 띵두 개. 반디뿌령이 스텝이 고인물 스텝은 아닌데, 깔짝깔짝을 잘 하시네 스나좀스나 갈자, 갈자, 갈자, 갈자, 갈어우자 갈자, 갈 사요? 뒤 하나 이 두개 딱설데라 있는데 잡았나? 지하철 났구나 아군이 승리하였어. 첫 순행님 언제 저희까지 가? 갔... 차차니. 밸런스 진짜 미, 미쳤다 이거. 어. 어. 클라 찌르겠는데? 우리 이심 탔다. 찌른다. 기도해봐. 아, 이거 우리 층에서 클럽 못 빠져나 기둥에 입금도게생각다 아, 이걸로... 뭐야? 우물인 있네. 아습니다 말했잖아 엠포는 지금 질 수가 없다니까. <웃음> <웃음> 아 그냥 너무 자만심이었고 안 맞아도 그냥. 때려맞춘다는 마인드 와 이거 상었나? 응 아, 형, 아야. 자준님반 양란하 네? 세준님 어딨는데? 갑박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내가, 왜냐면, 미션, 형도 미션 걸어줬잖아. 그니까, 우리 미션 걸어주신 형님들이 좀 미안해가지고, 이제는 좀 깨야 되지 않나. 어? 아. <웃음> 내가 못찾겠다. 30킬 이거가지고. 내가 못찾겠다. 근데 이거 또 숙제 너무 이기는 거 아이가? 핑두 개. 아 이거 패픽간테 어, 아아 아, 근데 이거 너무 이기는데, 나, 잠깐 전화 좀 어. 친구한테 같이 전화 왔네. 받아야지, 아, 여보세요. <웃음> 자, 어, 나 지금 22퀴 중이거든. 팔 게임 하면 된다. 음. 친구한테 30개를 한다 했다. 아, 잠깐만. 아 잠깐만 뭐 무슨 일이봐 아니 뭐? 사실 왜 이래 이 형들 우리 미사일 때몇 대면으로 졌지? 크게 졌지 않나? 아니 이건 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아아 아, 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좋았어, 지금. 아, 나는 폰, 폰잘안 봐. 몸으로 항상이나가지고. 그니까 러 카톡 같은 것도 몇개 와있으면은, 그, 알림 그냥 다 지워버리거든?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왔는지 모르는 거지. 배하였습니다. 큰 울베만 먼저 아, 아직, 잡을 건네 아직, 아직 다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일단 끝안 가고 있어. 중 나왔다. 중위층 통하나? 중위층 잡았어. 잘하네 오늘 간다 뭐 짝소리야 안라아이근라 이거, 이아 이거, 이야이 이거, 이거, 이거, 안하 이거, 이 이거, 이건 해야죠 어?